안녕하세요. K 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재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 누구라도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간절히 재회를 원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를 원한다 하면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재회를 원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재회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재회를 하고 싶은 이유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잘했고요 나란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회를 원하는 그 순간에 내 상상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뼈아프게 말씀드리자면 재회를 하고 나서 요그 사람이요 예전에 나한테 잘해줬던 그 사람이요 그 모습으로 다시 바로 돌아갈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예전에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재회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나는 또 헤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회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이별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별을 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별 통보를 했든지 내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든지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거고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그 열정적이고 좋았던 추억의 감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추억들이나 그 좋았던 순간들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생각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별을 했던 걸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자꾸 그리워지거든요. 예전에 나한테 잘해줬던 모습, 나를 아껴줬던 모습이 그리운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요. 안 만나고 싶고요. 안 보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내가 재회를 하고 싶다면요. 이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한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예전처럼 나를 대해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 욕심이 너무 과한 거겠죠. 내가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은 나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의 그 추억 속에 좋은 모습을 기대할 게 아니라 추억 속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는 각오로 재회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재회를 하려고 노력할 때요그 사람은 나를 시큰둥하게 대할 거예요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던질 거예요 그리고 혹여 재회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만나기는 하고 있지만 나에 대한 마음이 따뜻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연애 초반에 이 사람과 사귈까 말까 고민했을 때그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오면서 서서히 내 마음이 녹아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재회를 하고 싶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예전에 그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상대방을 잡기는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실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 재회를 할때 예전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작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보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재회를 될수 있으면 권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감당을 할수 있을지, 여러가지 생각도 없이 내 순간적인 감정이 지금 너무 절실하니까 매달리고 달려가 보면서 계속 상처만 받고 더 아파지기만 하면서 결국 재회도 실패하기 때문이라서 그만큼 어려운 거라서 될수 있으면 권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좋은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여서 잡아놓고 다시 어려운 기회를 얻어놓고 혹시 예전 그 모습을 내 상대방에게 기대하면서 또다시 이별로 향하고 계신 건 아닌지 내 상대가 나에게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냉랭한 기운으로 나를 대할 거고요 한동안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떠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라거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재회를 하시는 거라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게 재회인데 그재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